그리고 살살 들어 올리면 꾹 눌러주면 이게 끝이라고. 동태뷰, 내가 지금 오늘 좀 운동을 좀 했다 오랜만에. 그래서 복장이 좀 이래. 한번 이제 촬영을 한번 해보자. 동태뷰, 혹시 저 에어 필터하고 에어컨 필터가 어떻게 다르지 않아? 잘 모르겠지. 의외로 이제 에어 필터하고 에어컨 필터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외부의 미세먼지나 또 이물질 등을 여과하는 기능은 에어컨 필터나 또 에어 필터나 둘다 역할은 비슷한데 두 필터는 장착되는 위치도 틀리고 하는 역할도 차이가 있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게 에어컨 필터 아니야 이거 저번에 한번 다룬 게 있었지 에어컨 필터는 필터를 통과한 여과된 공기가 실내로 유입하게 도와주는 기능이 있는 게 이게 에어컨 필터 이거 뭐 저번에 했으니까 한번 치워버리고, 요게 이제 에어 필터. 모양이 약간은 좀 차이가 있지. 겉에 테두리에도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고 이 기능은 뭐냐? 이 여과된 공기를 실린더 안으로 전달해서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불순물이나 여과물 같은 거를 걸러내서 완전 연소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필터가 심하게 오염되어 있거나 또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엔진의 효율성도 많이 낮아지겠지. 또 완전 연소가 안 되고 또유해성분의 가스도 많이 배출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에어필터도 적당한 시기가 되면 바꿔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정비업소에 들려서 엔진 오일을 교환하면서 정비업소에 계신 분들이 에어필터에 교환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지 그럼 이제 셀프로 교환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동투뷰가 직접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내가 먼저 해서 보여줄게 이렇게 본넷을 열고 차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엔진이 있고 엔진하고 연결된 이런 호스가 있다고 굵은 호스가 있지 이 호스하고 연결된 부분에 박스가 있단 말이야 바로 이 박스 안에 에어필터가 있는 거야 여기 지금 보면 영어로 PULL 풀이라고 오픈을 할때 당기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 이렇게 살짝 당기면 뚜껑이 열리지 그리고 또그 안을 들여다보면 푸시 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두 개의 핀이 있지 이 핀을 갖다 또 살짝 위로 당겨주면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살살 들어올리면 그 안에 에어필터가 있다고 보니까 조금 좀 오염이 되어 있어 그럼 새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있는지 한번 봐볼까? 뭐 심하게 오염된 건 아니지만 뭐 확연히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오염도가 좀 차이가 있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염된 필터는 빼서 그냥 버리고 요새 필터를 갖다가 아까 뺀 자리 그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끼워 넣어주면 돼 그다음에 아까 당겼던 핀두 개를 다시 꾹 눌러주면 되는 거고 다시 뚜껑을 꾹 눌러주면 이게 끝이라고 간단하지? 이렇게 해줘야 이제 깨끗한 공기가 엔진으로 들어가 연소가 좀잘 되고 또 엔진 출력도 좋아지는 거야 이게 관리가 소홀해지면 엔진 수명도 단축되고 매연도 많이 나오게 되고 엔진 출력은 상대적으로 연비도 안 좋아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오늘 에어필터 셀프 교환 방법을 알아봤는데 아무나 할수 있는 거야 동투뷰도 앞으로 이 정도는 셀프 교환해서 내 차는 내가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라고 오늘도 고생했어